이렇게 게임 자체가 짧았던 영상은 쉬어가는 느낌의 영상으로 가끔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의 볼 챔피언은 벌레입니다 줄여서 마스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알파 평타를 긁고 신나게 두드려 맞아줬습니다 그때 지가 이랩이라고 까부는 베인 전사를 잡고 저도 이랩이 되면서 바로 베인을 따줬습니다 라인을 민후 집에 가서 마인크래프트를 사줬습니다 자꾸 베인이 한두씩 때리는게 짜증나서 풀악세를 밟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송구를 막고 W를 쓰며 상황판단을 했지만 알파쿨이 너무 많이 남은 상황 어쩔 수 없이 전멸로 속옷 달리기를 했습니다 용을 먹혔고 베인이 뒤늦게 테를 썼지만 아쉽게 팀원들이 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탑타워를 두들겨 패줬습니다 그때 샤크가 전령으로 탑타워를 깼고 베인의 3타와 크라켄의 묻힌 데미지 하지만 빼지 않는 베인을 잡아줬습니다. 사이온의 너무 예쁜 궁극기 바로 호응해줬습니다. 그때 탑 1차 타워를 깼고 탑마이가 진짜 빛을 발할 차례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탑을 밀어줍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바텀에 3명이 있고 샤코랑 룰루가 살아나면 막아라. 그런 느낌입니다. 궁과 큐를 믿고 까부는 샤코, 잡는데 알파 없이 2초도 안 걸립니다. 막으러 오는 룰루, 바로 스펠까지 아끼지 않고 잡아줍니다. 마이가 계속 탑을 미니 이번에는 탑을 지키는 베인 하지만 이번엔 합류했습니다 심리전 좋았죠 가죠, 가죠. 그렇게 신화텐도 없이 상대편의 서렌 내 캐리 끝 이게 탑차인가 아,